반습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해법당구 빌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옆돌류 치기입니다 옆돌류 치기를 치시는데 1,2,3 음, 포쿠션 라인에 있는 이적구를 아주 편하게 치는 방법입니다 음, 약간의 기울기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러 가시죠. 자, 옆 돌려치기 시스템입니다. 자, 요 시스템은 기울기 시스템입니다. 뭐, 기울기 볼 시스템하고도 가깝지만, 볼 시스템보다는 기울기 시스템에 가깝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앞 돌려치기를 치실 때도 기울기 시스템이 있었죠. 요것도 기울기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자이 배치를 나누고 제가 설명을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족구와 제 수구가 이렇게 일족구의 옆면 요 정도를 보시는 겁니다. 한반 정도 어, 공이 이렇게 들어가면 한반 정도로 큐대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렇게 갔을 때 제 기울기를 보시는 겁니다. 대략 두칸 정도 기울기가 나오네요. 자 이렇게 됐을 때두칸 기울기일 때 코너, 이쪽 코너죠. 코너는 8분의 1 두께 고정입니다. 전부 다. 1족구, 2족구가 어디에든지 상관이 없이 기울기 두 칸이면 8분의 1 두께 다 고정입니다. 대신에 당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에서 칠 때는 다원팁입니다 아, 원팁 여기까지도 다원팁이 가능하겠죠? 여기까지는 다원팁입니다 여기로 오면 1.5팁. 뭐, 느낌만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는 2팁 구간입니다. 자, 이렇게 오면 여기가 3팁 구간이 됩니다. 여기는 2.5팁 구간이고, 여기는 3.5팁 구간이 되겠죠? 자, 당점은 오른쪽으로 갈 테니까 1시가 원팁이고요 1시, 상단 당점이죠. 어, 1시, 2시가 2팁, 3시 정중앙이 3팁입니다. 3.5팁은 약간만 내리시면 되겠죠. 자, 기울기 두칸일때 8분의 1 두께 여기가 8분의 1 두께 4팁 구간이 되고요. 자, 요렇게요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8분의 2 두께 구간이 됩니다. 자, 프레임 포인트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레일 포인트로 들어옵니다. 8분의 2 두께. 자, 여기 반칸, 여기가 8분의 4, 3 두께, 8분의 4 두께, 여기가 8분의 5 두께 정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치시는데 여기가 투팁 구간이죠. 8분의 1 두께를 투팁을 주시고 치시면 코너로 들어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시타를 먼저 해 볼게요. 8분의 1두께, 2팁. 투팁. 2팁 투팁, 0시 당점은 정확하게 해 주시고 8분의 1두께. 자, 스피드는 1일 정도만 충분합니다. 2팁 0시 당점은 정확하게 해 주시고 8분의 1두께. 자, 스피드는 1일 정도만 충분합니다. 2레일보다 세지면 제공이 좀길 수가 있고요. 2레일보다 부드럽게 넣으면 제공이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보다가 약간의 휘현상이 발생하죠. 을 음, 대각선 회전이 타기, 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득점이 되는 거고요. 조금 다른 배치를 한번 놔봐 볼게요. 자, 이번엔는 이런 배치를 놔둬습니다. 음, 빼주고 여기 안 있고 여기로 옮겨졌죠. 자, 그래도, 기울기 대략 두칸 정도 됩니다. 그러면 8분의 1 두께를 치시면, 여로 떨어진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는 8분의 2 두께가 됩니다. 8분의 2 두께에 얘가 있는 위치. 대략 원팁 라인에 있나요 원팁. 8분의 2 두께를 원팁을 주시고, 치시면 됩니다. 자, 시타를 해볼게요. 원팁을 주시고, 8분의 2 두께. 미들발로. 원팀을 주시고 팔 무리 두께 미들발로 자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자 그럼 다른 배치도 한번 시탈 해볼게요. 자이번엔 이런 배치를 나놔봤습니다 길게도 들어갈 수 있지만 짧게도 가능하겠죠. 자 기울기 두 칸, 8분의 1 두께를 치면, 콘으로 돌아오죠? 자, 여기는, 8분의 0 두께를 칠 수가 없죠? 자, 여기는, 완팀 라인이죠? 완팀 라인, 8분의 1 두께 완팀 라인. 자, 그러면, 8분의 1 두께 무회전이면, 이렇게 오겠네요? 두께를, 한 두께를 빼주시면, 열로올 수도 있고요. 두께는 그대로, 당점만 줄여주시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8분의 1 두께 무회전 시를해볼게요 자, 득점이 되네요. 조금 길었지만, 두꺼워서 조금 길었지만 그래도 득점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러면 빨리 다른 배치도 한번 시탈해 볼게요. 자, 요번에는 요런 배치를 따도 봤습니다. 자, 기울기를 봤더니 대략 한 칸이네요. 기울기 한 칸. 자, 기울기 두 칸일 때 코너가 8분의 1 두께였죠. 자, 기울기 한 칸으로 변했으니까 두께를, 한 두께를 더 봐주시면 여기가 코너라인이 됩니다. 그러면 기울기 한 칸일 때는 여기가 8분의 2 두께가 됩니다. 여기가 8분의 3 두께, 여기가 8분의 4 두께, 여기가 8분의 5 두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여기가 8분의 1 두께가 됩니다. 여기는 무회전 라인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8분의 2 두께. 자 공을 치는 위치 투팁 라인에 있죠. 8분의 2개 투팁. 스피드는 투레일. 샷은 미들 발로. 자, 이렇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다르게 치면 8분의 3두께의 원팁을 줘도 되겠죠? 자, 그렇게 치시면 또 됩니다. 8분의 4두께의 무회전 무회전은 회전이 안 타는 구간이니까 좀 힘들고요. 자, 그럼 다른 배치도 한번 시타를 해볼게요. 자, 요번엔요런 배치를 세워봤습니다. 자, 기울기가 요번에는 제로, 그죠 제로에 가깝네요. 제로. 자, 기울기가 두 칸일 때는 코너가 8분의 1 두께였죠. 기울기 한 칸이면 8분의 2 두께. 기울기 여길 때는 8분의 3 두께입니다. 자, 하지만 당점을 주실 때 기울기 두 칸일 때는 상단 당점이라면 기울기 한 칸일 때는 중상단 당점. 기울기가 제로가 되면 중단 당점입니다. 기울기가 억각 요렇게 되면 자 예각이라고 하죠. 요렇게 되면 중하단 당점입니다. 기울기 독한 하단 당점 그렇게 변한다고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8분의 3 /8 두께의 기울기 제로일 때는 중앙 당점이죠. 자 여기 구간은 대략 1.5팁 구간에 있습니다. 8분의 3두께 1.5팁 2레일의 스피드 미들발로 시도 해볼게요. 자, 요렇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억각 배추도 한번 시타를 하고 음, 시타 화면으로 넘어갈게요. 자, 요번에 억각 배추죠. 얘가 자, 예각 기울기를 한번 잡아볼게요. 음, 제가 자, 요렇게 갈 테니까 대략 기울기 두 칸입니다. 자, 기울기 두 칸. 꼭 골라 하시면 됩니다. 자, 기울기 로일때 8분의 3 두께였죠? 자, 기울기 억각 한 칸이 되면 8분의 4 두께 두 칸이 되면 8분의 5 두께 하지만 기울기 두 칸이 됐으니까 하단 당점이죠. 하단 당점 3팁을 다 주시고 8분의 5 두께를 치시면 됩니다. 2레일의 스피드 하기좀 힘들겠죠. 2에보다는 스피드가 빨라야 됩니다. 2 5 l 정도 이상의 스피드가 나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8분의 5 두께의 하단 당점 믿을 빨로면 충분합니다. 시설 해볼게요. 8분의 5 두께의 하단 당점 자, 이렇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기울기가 빗각일 때, 둔각이죠. 빗각일 때는 두 칸일 때는 상단 당점 3팁. 아, 저다팁 수가 다 틀리죠. 그죠? 자, 이렇게 이렇게 치면은 2팁 라인이죠. 여기가 2팁 라인, 여기가 대략 1팁 라인, 여기가 대략 3팁 라인.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팁 차이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1팁. 여기가 다 1팁 라인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다 2팁 라인이고요. 여기가 다 3팁 라인입니다. 그러면 느낌상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3팁보다 음, 조금 빼주시면 되겠죠. 상단으로 약간 올리시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 칠 때는 1팁보다는 반팁이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음. 스트로 연습 충분히 하시고요. 미들발로 넣는거 잊지 마시고 Q 똑바로 나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 그러면 시타 화면을 보시면서 충분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타 화면으로 가시죠.